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성형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모에서 미흡한 부분을 고쳐서 자신감 업을 시키는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보면서 여자 연예인 성형 전 후를 후레... 배우 김남주 배우 김선아 가수겸 배우 엄정화 배우 김정남 배우 이보영 배우 손태영 가수 박민영 배우 손예진 가수 홍진영 가수 안선아 배우 현영 배우 김아주 가수 박정아 가수 옥주연 배우 이다혜 배우 소이연 배우 장희진, 배우 이시 배우 노현희 배우 강혜정, 배우 음원 강민희, 배우 한예슬, 배우 정려원, 배우 홍수연, 배우 인지연, 배우 명세빈 개그우먼 이경시 가수 소녀시대 유리 가수티아라서연 가수, 가수 유희 배우 유인아 배우 최정원 배우 홍수아 가수 티아라 휴민, 배우 이다희,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배우 김정은 이상으로 여자 연예인 성형 전 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